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안부 긴 얼굴과 짧은 얼굴의 뉘앙스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각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얼굴형이 다르고 취향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예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즘 성형수술로 인하여 이 중안부가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중안부에 그 도움이 되는 시술 또는 혹은 반대로 중안부에서 도리어 해가 되는 시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지하게 큰 눈과 퍼지지 않는 그 높은 코를 소유한 강남에서도 성꼽을 만한 눈코만 보면 어디 나무랄 데 없는 얼굴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뷰한 여성의 약간 사면, 오블리크 뷰인데요. 이 방향으로 보니 지난 동영상에서 본 오른쪽의 사진보다는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약간 가까운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즉 중안부 비율에서 두 눈동자와 입의 삼각형이 이렇게 정삼각형 타입이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이렇게 길딱한 삼각형이면 중안부가 길어보이는 타입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분 얼굴에서는 눈이 몰려보이는 앞트임 수술이나 콧대 콧뼈 절골로 이 코의 폭을 줄이는 수술은 득보다 실이 많아지겠습니다 또한 중안부 긴 얼굴에서 이 얼굴이 길다고 하여 얼굴 가로길이를 늘리려 관자놀이 필러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추색 화살표 방향에 살이 채워지게 되면 눈가 여백이 증가하여 도리어 눈이 안쪽으로 더 몰려 보이게 되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뒤트임의 경우 뒤트임을 하면 두눈 사이가 멀어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눈의 바깥쪽 흰자애가 많아지는 뒤트임 수술을 하면 도리어 검은 동자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서 이 사팔뜨기 같은 몰린 눈으로의 비율 변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조심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안부 긴 얼굴은 파란 타운의 이마 그리고 빨간 타운의 아래턱보다 중간 노란 부분의 비중이 길고 큰 얼굴인데요 이 중간 부분의 구성 요소로서는 코와 광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 성형은 눈성, 눈수술과 더불어 이 얼굴에 그 양대산맥, 그 혹시,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수술하면 눈, 코,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양대산맥이니만큼 각자 취향에 따라 크기와 높이를 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만, 물론 코도 중안부 긴 얼굴에서 그 적당한 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안부 긴얼굴에서 얼굴에 입체감을 준다고 이 앞광대에 지방식이나 필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안부에서 얼굴 입체감을 주는 부분은 이 자주색 앞광대가 아닌 콧대와 코끝 그리고 비순각과 기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얼굴 살을 받치고 있는 텐트의 폴대와 같은 그러니까 것이 앞광대라고 한다면 이렇게. 딱딱한 그뼈 조직이어야 이 살을 이렇게 떠 받들고 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앞광대 지방식이나 앞볼 필러 같이 이런 물컹물컹한 물질로 이렇게 앞볼에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이 앞볼 전체가 부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노란 타운의 중안부 볼륨이 많고 넓고 긴데 거기에 뭐 필러나 지방식이 추가되어 더 비중이 커져서 중안부가 부각이 되는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상중하 비율의 원리를 이용하여 또 다른 그하면 낭패를 볼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안부 긴 얼굴은 노란 타원의 비중이 다른 타원의 비중보다 큰 얼굴이기 때문에 앞볼 필러처럼 직접적으로 노란 타원이 커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빨간 타원이 작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란 타원이 커지는 원리입니다. 이러한 수술이 바로 아래턱 치아의 그 발치 교정, 이게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그쪽이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더 작아지게 되는 원리가 되는데 이런 발치 교정이나 사각턱 돌려깎기, V 라인 턱축소 등을 해서 이 아래쪽이 더 작아지는 수술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빨간 타원이 작아지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노란 타원이 더 커져 보여서 중안부가 더 부각이 되는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.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중안부 축소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관계로 그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환자분들이 그런 시술을 받고 고민하고 그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번에는 이 중안부 긴 얼굴에서 하면 이득이 되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